오호 일단 용량 마음에 안들고 아사기가짜리 저번에 뭔가 안좋은 추억이 있는데 일러스트나 인게임 그래픽이 잘뽑힌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죠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고 우주에서 제작한 엑소스 히어로즈입니다 제작사가 뭔가 나딕다 했더니 브랜드 뉴보이 RPG 매니저를 제작한 회사였네요 가장 최근에 내놨던 게임이 엑소스 사가라는 게임인데 1년 3개월 만에 서비스 종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게임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막장 운영으로 욕을 먹은 기록이 좀 남아있네요. 아무튼 엑소스 히어로즈는 올해 2월에 1차 CBT를 진행했고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2차 CBT가 진행 중인 게임입니다. 아직은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죠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공식 카페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가챠 확률이 꽤나 낮은지 원성이 자자 하더군요 게임으로 가보죠 웬만해서는 그래픽 괜찮다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캐릭터 일러스트는 잘 뽑혔습니다 용량이 4기가가 넘는데 이정도 그래픽은 뽑아줘야죠 보고 있나 다른 4기가 짜리들 단순히 그래픽이 좋다가 아니라 캐릭터의 움직임 모션 이라던가 장면의 흐름 화면의 연출도 얼마전에 했던 엘론에 비하면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UI도 덕지덕지 안나와 있어서 약간은 제 취향이긴 하네요. 다만 최적화의 문제인지 태블릿의 문제인지 핸드폰의 문제인지 발열은 어쩔 수 없네요. 기본 BGM, 전투시 BGM, 효과음, 더빙도 꽤나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성우 목소리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개발 단계라 그런지 아니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풀보이스 더빙은 아니고 일부 스토리만 더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킵하도록 하죠 전투는 흔히 접할 수 있는 턴 방식이고 배속 오토 버튼이 있네요 사실상 턴제 수집형 rpg에서 배속 오토 버튼은 이제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컵라면을 사면 나무젓가락을 주는 것처럼 딸려오는 기능입니다 전투에 있어서 다른 게임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은 수호석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각 영웅 적에게는 속성이 존재하고 상성인 속성으로 공격당할 시 수호석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수호석이 부서지면 브레이크 상태에 돌입하고 받는 데미지가 증가되는 방식이죠. 최초로 발견한 적은 어떤 속성인지 알수 없고 한 번이라도 해당 속성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오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하죠. 이게 사실 자동전투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은 아닌데 유저간의 전투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가가 관건이 되겠네요. 월드맵 시스템은 독특하고 편리했습니다 마치 오픈필드처럼 월드맵이 펼쳐져 있고 가상패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배려인지 화면 어느 곳을 터치해도 가상패드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들처럼 왼쪽에 있는 퀘스트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스토리,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탐색 이건 좀 신선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탐색을 눌러두면 흔히 이야기하는 스태미너가 전부 소모될 때까지 맵을 파고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얻거나 전투를 진행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컨텐츠랄까요 그렇지만 탐색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아이템의 효율이 너무 구덕이라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은화를 뭐 8원 이렇게 주는데 강화 한 번에 7천원씩 필요하니까 한달 정도 돌리면 강화 한번할수 있겠네요. 한 8시간 정도를 탐색을 했는데 삼성 영웅 하나를 사성으로못 만듭니다 아 비공정은 다른 게임의 로비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있는 영웅관리, 팀, 가방, 페이트코어, 영입, 창조의문이 있는데 페이트코어는 코스튬, 영입은 가차, 창조의문은 제작소 같은 느낌이네요 그 밖에 요일던전, 은화던전, 경험치던전 이런 진부한 것들이 있고요. 하루에 3번 할수 있었습니다. 3번 할수 있다로 설명을 끝내면 되겠네요. 어차피 다른 게임들과 비교할 만한 부분은 하루에 한번할수 있냐, 두번할수 있냐, 세번할수 있냐 이게 끝이니까요. 일단 게임을 쭉 해보니까 이 게임은 세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리스크는 운영입니다. 우주에서 나왔던 기존의 게임들이 서버를 내린 만큼 이번 신작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게 아니면 게임 출시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운영이 힘들어지면 그냥 서버를 내려버리진 않을지 이런 의문이 드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수집형 RPG의 특성상 가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확률 가지고 게시판에 난리가 난 만큼 과금 상품의 가격이 어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선별 소환이 있는 거 보니까 선별 소환은 33,000원쯤 하겠지만요 마지막 리스크는 게임성입니다 흥미를 얼마나 유발할 수 있는가 난이도는 적절했는가 재미는 있는가라는 의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2차 CBT 치고는 뭔가 2% 부족했습니다 RPG에서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성장의 재미 그러니까 커가는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비를 장착하는 레벨 제한도 높고 추가적으로 스킬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수집이나 합성을 하자니 드랍템이 너무 짜서 노가다만 심하고 만약에 이 게임을 친구에게 한번 해보라고 소개시켜줄 생각이 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네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글쎄요입니다 그래픽, 사운드, 사격감, 전투, 스토리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고 느껴졌지만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극한의 노가다, 참색 시스템과 가차로 좋은 캐릭을 뽑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레벨 디자인 그리고 성장감이 없는 느낌은 게임을 하면서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턴제 수집형 RPG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글쎄요 라고 해볼 만한 게임 우주의 신작 엑소 히어로즈였습니다.